스나 짤. 스나, 스나, 스나, 하나 파트, 더 짤? 패스 패스 패스 트이 자리 개꿀이다 어, 와이 자리 뭐야? 오오. 나 4킬 했어 이 자리에서 야무속가아무서워 <웃음> <웃음> <웃음> <한 명, 웃음> 총두하고다무니터 터무니터, 터무니다 안전지대로 복귀하시오시키시키시키동동시 하나, 다 무서가 없어 뭐야 아 뭐야 위엔님아 그러게요 무소 없어 아 이거 제자빨리 해야되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어. 어허? 아, 우리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봐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데 이거. 이거. 이 바로 바로 어어 어. 어, 어. 어. 옆에 온다. 그다핑 하나. 간다. 아이고 하나, 두사 아토리. 너 오면 갈거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나이스. 진미나저앞 어, 아, 알았다. 이문핑 아, 이거 때리잖아1 가보세대세대세대야이거봐 이거반 봐. 이거 봐. 어? 세반 하나 반반반 반이야 아군이 승리하였어 퀵타카 좋고요분나 반이 없잖아 c r t 없나요? 어 CCTV요? CCTV요? 그러니까 이게 네, 수익이랑 그래. 맨날 1차 찍 했는데 같이, 네. 같은 팀에서 이번에 진짜 한번 플러스 싱글스 풀어장이다 응 음, 좋았어 오늘 수위가 또잘 맞춰져가지고 이스 정통. 네. 정통, 정통, 정통, 정통. 아, 복하고 아, 통 아, 네. 아, 복 네. 아, 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아, 아, 군 아, 패배하였습니다. 아, 계속, 이수요고생했다고생속나속 아, 되지, 계속, 되지 계속, 계속, 계아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나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바로 계속, 바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아 그니까 이때까지 1차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좀.. 아내때보이니까 이렇게 저번에도 다행당다다행 오늘로 다 풀렸다 야, 아... 나 있다. 두 번째 박스. 어 이거 던지는 것도 느리네 눈들 눈들 눈셋 눈 눈셋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아... 전진, 둘 전진, 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진하 아무튼 나 고생했어요, 가죠. 진짜 어, 나눈등이네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회 전진, 면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면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진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원래 나 1차, 1차전 차 때는 개구 같은 거안 나왔거든 어 오케이 고생, 고생 많았다 근데 개구 나가서 한발 잡고 나서부터 좀 풀린 것 같아 오케이 고생 많이 했대 수이지도 방송 화이팅 하고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가자 가자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삐양기다 빙하기다. 삥 3개 삥 3개 c o 이 e 검, 검 get the c o u n t 하나 I'm talking about a 검 o 검 h 검 r I don't talk for a dog.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동원님 뭐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나 보네 아 당연하죠 맞죠 우리 수익이 또 아니, 근데 제가 한짝또 많이 배우고 있는 또 그죠 스나 수익이 영상한테 진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수익이 또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할 위치는 아니지만 아무튼 화이팅 화이팅 네. 눈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노박. 누구 나 누구 빔... 누누나나나누나나나나나 중... 아, 나오고 나오고. 복복 네. 네. 하나 가보고 온다. 스나스나스나아 와. 어, 이아 요새는 다 랜덤이야, 아까 그. 같은 클랜 분도 있고 맞습니다. 아 공이 들어가. 응. 응. 아 무서운 생각 다떠하네나핑개 길게. 핑 나온다 눈통 있다 나오겠다. 눈통 나온다 먹간다 뭐 먹간다. 뭐 응, 접해서폭든지 바로 봐. 거을 배. 뭐 있다. 바로 바로 바로 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놈이 누세요. 아, 이거 나무서었으면 잡았네, 적저반나죽 저기 누구야서 딸근 반. 와, 거물 배. 아니, 눈을 배. 눈을. 아이쿠. 마루 또오는거얘이가소리저서딸근형 어. 아, 반인데. <목소리> 아어저형 아, 고수네. 아, 저 무서워. 와, <웃음> 잡는 거를. 아니야, SP 많, 많아 많형 <목소리> 송주 씨? 나이스. 괜찮아. 통조 씨. 네. 잼 하나 볼까? 시각을... 보고, 있지. 어, 보고 오케이. 보고 다시 아, 이 자리 제일 킬. 웃통 소리. 통 보는 중. 보는 중이야? 달린다. 어, 소리 난다. 겁 있다. 겁 있다. 겁 있다. 이거 녹취야. 아, 눈통 눈통 아 어. 안나왔어 안나왔어 스나 짤 밀벗, 스나 스포 하나 더짤 패스 패스 패스 눈통 눈통, 아니, 눈통. 앞, 스나 스나 스나 짤이 자리 개꿀이다 너무 좋은데 눈두리래 그 좋은 아, 와이 자리 뭐야 나사킬 했어 이 자리에서 그 자리 야무서가아무서아이 자리 개꿀이다 어 자리 그 좋네 어 민체스 안싸져 화이팅 군.. 군 접핑 접핑 어, 우리 폭핑이 없구나. 너 밀고 있나 우리? 압니다니다 어, 봐. 와 봐. 왔다 왔다. 알죠? 벌 어, 나갔다. 죽 나갔다. 끝에 포가나아 이게 팅킨 안 되지 이거. 당일 다아까폭깔 어, 어, 때마다 진짜 팅기 살까 봐. 와, 대서을까형 어, 조심해야 된 어, 조심해야 아, 되겠다. 폭깔 때도 무조건 얘기해. 어디 깠다고 눈 바로. 뭐다두배 어, 오겠네. 뭐 한번 가가 볼까? 어, 저기 한번 가 볼까? 밀었어. 거쪽 이문 이문 이문. 이문. 빼빼 빼 에, 포타. 잠깐만. 봐. 스페셜 포인트. 막잖아 이거 어디야? 거 부익. 설마 새는 아니겠다고. 들리냐? 누냐? 노르베죠. 어, 하필 왜또셰프 형이 아군이 손이 하셨어. 오빠. 아, 오케이. 대동제. 내가 아까 1차 때 그랬다. 네, <웃음> <웃음> 내가 아까 예선 때 미사일 때 처음에 미사일 때 그랬다. 아. 아니. 너도 그렇고 지윤이도 그렇고 좀 굳어있는게 보이더라구 나, 나 아다리가 너무 안맞춰있 그래도 쌤. 스토리가 어, 있잖아 쌤. 그렇게 하고나서 또 그러니까 죽 많아 죽 많아 죽 많아 죽 많아 검검검검건다검본다 건보, 건보, 건보 보 일문 패스 일문 일문 일문 어 아빠님 좋은데? 와이 지나갔잖아 다리 질질 끌리는거 아니야구요? 일문아 일문아 일문아 주행글 유통 중끝퍼아 저기 아까 일문 자리 좋던데 또 갈까? 검.. 검좀 봐줄래? 어.. 아, 아, 한 번.. 홈. 네.. 살피 온다 셰픽 뭔통 갑옥 네. 음, 음. 음, 갑옥으로 스페셜포인 눈이야 눈은 스페셜포인 깔끔 그래 나 그치 잡아야되는데 안재필야 무속이 없는데도 저러고 킬을 하는거구 아, 무속이 없어서 저 킬을 하는거야 그, 그렇지 무속이 없어서 킬하는거지 총 만들고 당기니까 아, 검은다 검두이사 1무 패스 1무 패스 1조심 통, 루트 통 나갔다. C대. 어? 어? 네. 제발아 어. 빼. 검접 빼 하나. 유스나 보게. 아 하나 둘셋 둘. 녹용은 개피. 치킨거세 <웃음> 명이 같은데. 봐복검올거 같은데. 다 뭔가 녹용이 아니고 생스러워는거지 들고 다거 계단 상관이 뭐니래 뭐 갔다고? 다 검있다 검있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헐리 <웃음> <웃음> <웃음> <하셨습니다>. 헐리 <웃음> <웃음> 오늘 대회로 깨달아 깨달아 버리지 뭐야 야, 나, 오늘 대회 우승으로 깨달아 버리지 뭐야 어, 네시청자캐릭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중기 알아, 중기 알아. 어, 끝스님 그 간다고요? 아, 호라이님 오케 이 괜찮아. 거운 없어. 거운 없어. 눈통쓰나있다 눈동쓰나 왜 안맞았지? 중 하나 더중 하나 더 건박스 하나 개피 건박스 하나 개피 라고요? 눈동 4앵 중앵글 중앵글 중앵글 건박스 개피죠? 가복 스 가복 가복 복 가복 오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셰대회안나왔다 아군이 <웃음> 승리하였습니다. 다아무 전진. 뭐야, 전진은뭐아 가보 가보. 아, 이이모 나이스. 아, 이거 너무 후반에 좀 쌌다. 아군이 음.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나이스. 무서 없이 30킬 찍기는 좀 빡세네. 후, 후, 후반에 내가 너무 짰어.